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계약 후 알리의무조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오토바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 가단 5269619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의 이륜차 계속적 사용 여부 및 망인이 이륜차 운전 사실을 보험계약 당시 고지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느냐는 보험 모집원의 질문에 옛날에 운전했고 지금은 차를 운전한다 고 답변하였고 제차 지금은 오토바이 운전을 안 하는지 묻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H가 운영하는 I라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됩니다. 피고가 이 사건 보험약관 중 계약 후 알림의무 조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보험 모집원은 망인에게 이 상품은 상시적으로 이륜차 운전 및 탑승 중 사고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. 라고 고지하고 계약 후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시거나 이륜자동차, 원동기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시게 된 경우 즉시 회사로 알려주시고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위험 증가시 보험료가 증액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 라고 고지한 사실인정됩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